안녕하세요.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파운드 달러로 이번 주에 수익을 줬는 데요. 보시면은 어, 저희 현재 116명 있는 멤버 채팅방인데 어, JK님이 차트를 올려주셨죠. 파운드 달러 지금 수익을 챙기고 계시는 모습. 어 파운드 달러 잘 갑니다 라고 올려주셨죠 저도 어, 마찬가지로 파운드 달러 오늘 8 0핍 정도를 수익을 챙겼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1 3 0 9 6이에요 그렇죠? 어, 저같은 경우에는 1.301 정도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이 1.30 바로 위에 한이 정도쯤 네, 0.786 이라고 써있는거 보이시죠? 이쪽에서 어, 제가 진입을 해서 8 0핍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일리 차트로 강한 블리싱 컬핑은 지금 두개를 연속으로 해가지고 주었기 어,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1.315, 1.32까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어,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좀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파운드 달러 2시간 차트입니다 2시간 차트 이고요 어, 어떻게 저희가 파운드 달러를 분석을 해 가지고 매수를 해 가지고 어, 저희가 수익을 챙겼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달러 이번 거래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 어, 특별했는데요. 보시면은 자 여기 가장 바닥이 있죠. 2시간 차트의 가장 바닥. 여기를 이제 저희가 어, 가격을 보시면은 2 아, 1.29047라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1.29로 바꿔가지고 어, 서포트로 어, 체크를 해둘게요. 자그 다음에 한눈에 좀 보이는 곳이 어, 바로 이곳. 그 다음 서포트로 아마 좀 보이는데 자 여기다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1.296이죠 이거를 또 저희가 1.295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여기가 1.290 그 다음에 여기가 1.295 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1.30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0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그렇죠자 이렇게 해서 1.290, 1.295, 1.30이 계속해서 서포트로 찾아지는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것은 1.305, 1.31, 1.315 이런식의 순으로 50단위의 피부로 파운들러가 움직이는 것을 어,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1.30 어, 주변에서 저희가 진입을 합니다 매수로 계속해서 바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0 이 주변에서 저희가 매수체계를 어,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그 다음이 어디라고 했죠? 1.305 1.305 그 다음에 1.31 보시면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자그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이 1.315 보시면은 지금 딱 여기 걸려가지고 아직 뚫지 못하고 막혀있는 거볼수 있죠? 자 여기까지 타겟이 왼쪽을 보시면은 레지신스 레벨 이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또 이제 뚫는다면 우리 그 다음 타겟은 1.32가 되겠습니다. 1.32 그리고 또 왼쪽을 보면 은 1.32 또한 아주 중요한 레지신스 가격에 있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0 단위 레벨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 올라가는 게 보일 수 있는데요. 어, 파운드 달러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페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로 달러도 그렇고 달러 셰프도 그렇고 50 단위로 한번 끊어서 차트를 분석을 해보시면 좋은 힌트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달러 캐니댄 달러에서도 수익을 나는데 달러 캐니댄 달러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FX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어, 이, 빠르면 이번 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도 좋은 거래 하시면서 득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